차를 타고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그 밟을 때는 오른쪽 손으로 그녀의 앞을 막는다. 에이 이거요. 줘요아니요이만요요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 스스로를 매너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다 생각합니다.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들고 온 매너 남 되는 50가지 방법은 2013년에 송승헌 씨가 주연으로 나온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드라마에서 송승헌이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던 매너 남 되는 50가지 방법을 제가 어. 복구를 했어요. 42가지죠. 음. 드라마에서 이거밖에안 나와요. 8개는 어디 갔어? 8개는 영상이 음. 안 나와요. 매너 남 되는 50가지 방법 중 42가지. 공부해보자. 예? 캔 음료수를 땄을 때는 꼭 마시는 부분을 닦아서 따준다. 내가 마실 때도 닦아요, 이거. 전안 그래요. 왜요? 아, 저는 좀 약간 이런 걸 믿어요. 좀 세균에 노출돼야 건강하다. 아, 면역력이 오른다. <웃음> 여자분이랑 데이트를 하는 상황이야. 음료수가 왔어. 당신의 면역력을 위해서 딱히 뭐 닦아주진 않을게요. 아, 그렇게 말아. 아, 맞아. 그냥 두죠. 이거는 사실 케박해요 닦아주는 게손 그거를 맞아. 약간 좀 비위생적으로 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약간 세모. 손이 더더러울걸? 아니, 손을 안 닦아주지. 근데 휴지도 닦으면 휴지 잔여물 맞잖아요 아, 그래, <웃음>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웃음> 이렇게 입 그럼 침 나가잖아. 요그네 <웃음> 근데 저는 딱빠서 주진 않지만 그 부분을 절대 만지진 않아요. 캔 따주는 것까지는 뭐 어, 친절하시다라고 아 생각할 수 있는데 아 거기서 손으로 닦거나 옷으로 닦거나 없으면 어 저기 휴지 좀아 닦으면 약간 좀 오버하는 것 같다. 어, 어, 아, 좀 과한데? 어, 라는 오케이. 생각이 들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그냥 뭐 X? X! 다음은 추운 날 젖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만지지 않는다. 이거는 매너보다는 예의 아닌가요? 애초에 저는 용기가 없어서 손을 잘못 만져요. 그리고 보통 사귀는 사이라 하더라도 손이 젖어있거나 손이 뭐다 한증이야. 땅이 많아. 그러면 은잘안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응,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약간 남자친구가 추운 날에 내손안 잡아주면 은 이걸 설명해주지 않는 이상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어내손왜안잡아줄지 이렇게? 아 오히려? 음. 그래서 이제 젖어서 안 잡는다 어, 어, 젖어서 안 잡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나의 나? 소중한 응. 물건을 부셔도 그녀의 안전을 먼저 걱정한다 너뭐 소중한 물건 어떤 거 있어? 남자의 소중한 물건이면 뭐 부셔도? 이뭐참좀 <웃음> 아니 뭐 이런 거죠? 자취를 하다 보면 은 자기가 뭐 아끼는 뭐 레고라든지 접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깨져 있을 때 그것부터 걱정하는 아아.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중한 머그컵이야 근데? 뭐 마, 마, 커피를 마시다가 쨍그랑 깨졌어 잠깐만. 아 내가 아끼는 건데! 이거를 부시면 어떡해! <웃음> 이게 아니라? 괜찮아? 안 다쳤어? 어때요? 할것 같아요? 한 2초 정도 늦을 것 같아요 <웃음> 어? 아... 괜찮아? 이렇게 <웃음> <웃음> 할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핸드폰 액정이 부서졌어.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는데, 나도 다치고 핸드폰도 부셔졌어 아, 근데 그럼 무조건 누나 먼저 걱정하지 않을까? 어제 바꾼 핸드폰이야. 근데 그래도 음. 먼저 걱정하지. 일단은 진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어, 저는 아무리 그래도 걱정이 나중이에요. 저는 어, 뭐 얼마나 나중에 아, 씨, 왜이 <웃음> 오, 일단 말을 뱉어놔요. 그럼 나 수습하죠. 아 미안해. 새로 사면 되지. 너무 힘드데 실수를 했을 때는 질책하지 말고 묵묵히 뒤처리를 한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매너라고 봅니다. 배려이자 매너다. 당연히 실수는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맞아, 것을. 맞아, 맞아. 근데 거기서 안 그래도 멘탈이 터졌을 텐데 음. 막 질책을 하면은 난더 멘탈이 나가 버릴 아, 것 같아요. 생색 내고 너왜 그랬냐 이러면은 음. 어차피 내가 잘못한 것도 알고 잘할 건데 되게 기분 상하 일이거든요. 아니면 뭐좀 귀엽게 의구의구하면서 뭐 해준다든지. 어, 저는 안그 그래요. 네 책임은 니가 물어라. <웃음> 성인이라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예요. 실수를 했어. 큰 실수를 보이나 한테 이게 나중에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이 사람한테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나중에 이제 말은 해주지. 근데 그 상황에 내가 해결해줄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해결해주는 거야. 그냥 해결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간단한 건 가능해요, 저도. 간단하게 뭐 택배를 싸야 되는데 안 사고 갔다. 그럼 내가 싸주고. 뭐 이런 건 괜찮은데 큰 실수를 저질렀다. 얼마나 큰 실수? 뭐 박물관에서 그들림을 찢었다. <웃음> 가능해요? 식당에서 냅킨 위에 수저를 놓아주고 물을 따라주면 혹여나 수저 위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깨끗이 닦는다. 그러면 닦으면 뭘로 닦아요? 그 닦는 휴지나 물티슈가 더 더러울 것 같지 않아요? 네. 수저 위에 먼지가 쌓여있으면 닦지는 않고 바꾸죠. 그리고 휴지 위에 잘안 까는 편이에요. 휴지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모르니까 일단. 전 그래서 그냥 밥 나오면 밥 위에 올려주고. 다음은 자다가 이불... 어, 내말안 끝났어요. 앞접시가 있잖아. 앞접시가 이렇게 올려놔요. 아, 그게 맞죠? 자다가 이불을 걷어차면 이불을 다시 덮어준다 아난 이거 너무 스윗한 매너 같은데? 아난 아, 너무 달달한데? 안 덮어줘. 이유가 있어요. 더워서 걷었나 싶어가지고 그냥 안 덮어줘. 이거는 누구나 해주는 것 같아요. 어, 친구들도. 저는 자다가 이불을 걷어차면 제가 먼저 자요. 뭔 소리야? <웃음> <웃음> 뭔 소리야? 제가 먼저 자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어요. 아 모른다고? <웃음> 근데 이런 거 내가 받아보니까 감동이던데. 아 맞아요. 그건 좀 있어요. 없이 샀는데 이불에 있다. 감동이긴 하죠. 그녀가 돌아올 때는 되도록 가까운 정류장에 마중 나와준다 아, 나는 좋은 거 같아. 음. 나는 만약에 남자친구가 우리 집으로 온다고 했을 때 그냥 집 안에서 들어와 있는 것보다는 가까운 여기. 아, 아, 아. 어, 앞에 나와서 마중 나와서 같이 들어가는 게 매너가 아닌가. 오, 괜찮... 아, 저는 좀 많이 데리러 가는 편이에요. 저는 많이 데리러 나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웃음> 전여친들한테 나오는데 여기까지 나와줄 거지? 이렇게 말하면 좀 얄밉네? 네 그래서 나가줬죠 근데 나가주다 보니까 이제 당연해지는 거지 왜안 나와? 그래서 매너긴 한데 아무 굳이 항상 할 필요는 없다 더운 여름날에는 그녀가 편히 잠들 수 있게 부채질을 해준다 아 이거는 거슬려요 더.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팔도 높고 있잖아요 그럼 겨드랑이에 땀이 찹니다 그러면 이제 겨드랑이에 냄새를 여자친구한테 전달해주는 꼴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아으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자고 싶은데 여기서 바람막 온다고 생각해봐요 노예죠? 네. 잠이 깰것 같은데 노예죠 네. 아 덥지? 이제 오면 괜찮아 근데 뭐 30분 동안 겨드랑이냄새 겨드랑이냄새 아 시큼해 <웃음> 자 이거는 오바인 걸로 다음은 육신이 너무 지쳐있을 때는 마사지를 해준다 어나 오늘 너무 어깨가 아프다 아 그래? 그럼 우리 자기 마사지를 해줄까? 하면서 이제 막 얼른 뒤로 갈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런 정도는 가능하죠 네 그쵸? 아 좋은 거 같아요 이거는 어. 동거를 하거나 결혼을 하시면 난 이거 마사지 해주는 거 너무 좋다고 봐요 아 이건 좀 기브앤테이크인데 내가 해준 만큼 해줘야 돼 그리고 난 받고 있으면 미안해서 못 받겠다 라고 내가 받고 싶으면 먼저 해주고 중요하죠 이런 게 사소하지만 격려와 걱정이 담긴 문자를 자주 넘긴다 음... 본인은 이거 근데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에이. 내가 진짜 걱정이 있어서 먼저 말했을 때 어. 유진아 저번에 걱정하던 일 어떻게 됐어? 음. 라고 하는 건 좋은데 내가 말하지도 않는 거 걱정하는 거는 저는 좀 아. 간섭이라고 생각해요 아, 간섭. 내가 그런 걸 받아봤는데 받아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 그냥 고맙다 하면 되잖아 계속 이어지잖아요, 같은. 이 아니 고맙다 하고 그냥 쉬어요 이모티콘 하나 날 끝내요 <웃음> 리모티콘이 그런 역할이잖아요. 맞다. 맞다. 맞다. 맞다. 함께 음악을 다다가다녀의 이어폰이 고장나면 바꿔 듣는다 <웃음> 이거는 뭐 로맨스인가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탁 구워 듣는다고? 그럼 나는 안 듣겠다는 소리야? 그렇죠 여기서 막 지지직 소리 난대 그럼 아 바꿔 듣자 괜찮은데? 지지직 지지직, <목소리> 지지직 노래 노래 좋다 지지직 어야 노래 좋다 이거 막 박자 안 맞아 뭐 흔들고 있는데 그 박자 아닌데? 아이 그룹 타는 그룹. 굴루. 이것도 매너죠 배려죠 배려의 마음에서 생각 나는 마음인데 아 제가 나이가 먹었나 봐요 예전에는 막 이런 거야 설렌다 하는데 이제는 그냥 한개 사주면 되지 야 멋있다 나 이런 남자가 좋아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나는 근데 얘가 또 되게 귀여우면서도 좋은 것 같아. 에이. 어? 너 에어팟 한쪽이안 나와? 하면 아, 어, 야, 내거 써. 있다가 좋아. 이렇게 하고. 응. 맞아. 이러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 다음. 자, 다음은 그녀가 잡을 때 햇빛을 손바닥으로 가려준다. 자고 있을 때 이거 진짜 매너죠 근데 이거 진짜 매너인. 어... 그 업그레이드 버전을로 그것도 있어요. 버스나 차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때 있잖아. 에이. 머리가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 아, 그러니까... 그때 살짝 어깨 맞춰주거나 이렇게 잡아주 살짝 잡아주는 거. 오바요. 이거 좀 오바해요. 이거 좀 너무 오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너라는 게 매너를 행할 때는 내가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것들을 해주는데 내가 받았을 때 부담스러우면 나도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내 여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 확실히 부담스러워요. 예, 네,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이제 한 시간 동안 어깨 운동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럴 거면 목을 쳐가지고 기절시키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요? <웃음> 다음은 비가 많이 오는 날에 그녀의 출근길을 배웅한다 왜? 보니까난 출근 안 해? <웃음> 아 무슨 일 없으면 배웅하는 거 좋죠 내가 만약에 출근 안 한다 그럼 가능하지 비올 때는 차로 뭐 내려주는 거 아니면 사실 같이 가는 건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택시트가 보내요 그냥 그리고 작은 우산 갖고 가면 안돼 그리고 같이 쓸 생각하지 말고 이때는 그냥 우산을 이렇게 따로따로 들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출근길이잖아요 이게 같이 쓰다 보면 많이 젖어요 근데 나는 차라리 그럴 거면 안 왔으면 좋겠어 따로 쓸 거면 진짜? 뭔가 미안하잖아 어... 나를 이렇게 걱정해서 왔는데 따로따로 하면서 어... 야그 은혜 고마워 네. 맛있다는 음식이 있으면 그걸 사서 출출한 시간대에 그녀의 사무실로 배달 간다. 어, 이건 최고인데요. 어, 이거는 프리랜서의 삶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되게 아. 사랑의 진심이어야 그러니까, 돼. 그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 도?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다 해주면 좋지만 나중에 안할 거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다는 주의여가지고 아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매너가 아예 없던 친구가 한두 번 매너 주면 어. 이런 게 있고 매너를 백번 해주다가 갑자기 안 하면 어? 얘왜 이래?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해보세요 한 번. 다음은 그녀의 집이 지저분할 때는 가서 직접 청소하고 시간이 나면 음식도 해놓는다. 제가 요리를 못해서 음식을 한 적은 없는데 청소를 해준 적은 많이 있어요 아, 근데 너무 고마운데 갑자기 찾아오는 거면 진짜 매너 아니라고 생각해 아, 그냥 지저분할 때 말고 시간 나서 음식 해놓으려고 갔는데 청소할 게 조금 있다. 조금 아, 있어 보인다 그러면 설거지 정도? 아 설거지 정도. 커피나 음식을 사서 그녀의 직장으로 갈 때는 같이 있는 여직원들 수만큼 사간다 어. 남직원은? 그러게 왜 여직원이라고 했을까? 여자친구 입장에서 남자친구 와서 이렇게 다 같이 싸주면 은 진짜 근데, 감동이지? 어, 근데 또막남자친구 개멋있어 또 슈트 입고 막 와가지고 어 왔어? 커피 사왔어? 근데 커피 막 양쪽에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어, 자랑스러울 것 같아 어, 자기야 이러면서 이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네. 올 때마다 자꾸 커피 사오면 나는 좀 싫어요. 왜왜 왜 싫죠? 좀 미안해요. 그냥 잠깐 내려와 이러면서 그냥 내 커피만 주고 갔으면 좋겠어 어어! 아니면 내려와 하면서 그냥 팀원들이랑 같이 먹어. 그 아, 정도? 아, 아, 아. 그녀가 힘든 일이 있으면 몰래 이벤트를 준비한다. 뭐 이거는 뭐 진짜 사랑꾼이네요. 서프라이즈 해주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걸려요. 제가 너무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음. 근데 가끔 선물을 몰래 준비할 때는 있죠. 음. 그런 거같아요 유진아 내 차로 와 하면서 갑자기 딱 트렁크를 딱열어 풍선! 막. 아, 싫은데 좋은 척 해야 되는 거에서 싫어요. <웃음> 내가 진짜 요즘 회사 뭐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어, 힘든 거야. 어. 그래서 끝나고, 아, 나 이제 퇴근했어. 이랬는데, 음악하세 예약해놨어. 어어어. 어, 지 <웃음> 센스 생이빅 <웃음> 이벤트를 하는 게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 여자분들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 많아서 평소랑 이만큼만 달라도 어? 뭐야? 또 기념일이다! 어, 뭐야? 뭐야? 이러면서 와. 다 알고 들어간다고 괜히 모른 척 해야 돼, 차라리 맞아. 상대 입장에서 어, 뭐야? 이거 언제 준비했어? 괜히 모른 척 해야 되잖아. 근데 굳이 힘든 일이 있으면 이벤트라기보다는 그냥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뭐 좋아하는 거 같이 하고 그게 좋지 않을까? 차를 타고 그녀를 데리러 갈때 밖에서 기다렸다가 그녀가 오면 보조석을 열어준다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상황이 너무 웃겨요. 그 상황이 되어 보면 이거는 여유 있게 하면 될것 같아 어떻게 해보여딱 그러니까 왔어. 그냥 자연스럽게 열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막 미역기처럼 막 기다렸다가 <웃음> 아! 유진이야! <웃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진짜 모두방정해이 사람 뭔가 노리고 온것 같고 이 사람 뭔가 계산하는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약간 부담과 장난의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진짜 진지하겠다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 약간 좀 부담스럽고 민망해지고 장난으로 이렇게 해주면 조화나 하더라고요 이건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어요 이거는 이거 해보면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해주면 재밌어요 나도 해봐야겠다 나도 여중생을 꼭 해봐야지 <웃음> 추운 날 그녀를 만날 때 따뜻한 계란이나 핫팩을 넣어두고 그녀의 손을 녹여준다. 너무 귀엽잖아 이거 사실. 아니 너무 센스 있는데? 그러니까 계란은 뭐야? 요즘 따뜻한 계란 팔아? 아니 다들 따뜻한 계란을 갖고 있어요. <웃음> 아, 그래요? <웃음> 네. 핫팩은 매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추운 날 하나 주면 좋아한다고. 저도 한번 다른 남자한테 받아본 적이 있는데, 춥다고 핫팩을 하나 이제 다대펴가지고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이게 응답하라 1988에서 성보라 님이랑 어. 선우가 이제 성보라님이 추운 날 공부하고 이렇게 막 오는데 만지작 만지작 카팩을 하다가 이제 손이 따뜻. 잖아딱 응. 했는데 그 성부라님이 딱한 마디예요. 너는 왜 이렇게 손이 항상 따뜻하냐? 어 뭐야? 그러니까 항상 그걸 했다는 거잖아. 아니면 따뜻한 커피 이런 거. 아 그지 그지 그지. 아. <웃음> 다음은 차를 타고 갈때 그녀가 피곤하면 신속하게 시트를 뒤어 넘겨줘서 눈을 붙일 수 있게 한다. 아 이게 가고 있어. 어 잠깐만. 주의. <웃음> <웃음> 일어나 일어나. 위. <웃음> 착했어착했어어 잠깐만 너 벌써? 아, 이것도 아까 문 열어주는 거랑 비슷해요 너무 오대갑이에요 네 아! <웃음> <웃음> 아, 이러, 이러다 다친다니까? 그렇죠? 아, 나는 차라리 이런 거 아, 보이잖아. 아, 내가 막 아, 졸려하는 거로 그러면 아, 아, 피곤한데 뒤에 좀 의자 젖혀놓고 자도 돼. 그래 이거예요. 이거예요. 아저제 차에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프리셋이 있잖아요. 네. 1번 누르면 운전석이고 2번 누르면 그냥 완전 뒤로 젖혀서 눕게 되어 있거든요. 네. 나치고 오면 눌러주고? 졸려 보여. 그러면 2번 눌러 이렇게 좀 말을 해요. 뭐 친구나 부모님이 옆에 타셔도 주무시라고 뒤에 이제 목베개랑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형 장난 아니네요. 아 그래요? 조수석은 네. 네. 자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예, 잘안자르고 하는 편인데 저는 괜찮아서 그렇게 세팅해놨어너도 괜찮아요 자라고 해요 그냥 어, 너도 장난 아니네? 네 <웃음> 그녀가 발을 씻지 않았다 하더라도 두 손으로 감싸주면 발톱을 깎아준다? 너, 너 간지럽다고 싫어하지 않을까? 난잘 모르겠어 발톱 지가 깎아야지 <웃음> 추운 날 발이 시리면 나의 손으로 그녀의 발을 녹여준다 이거 가능합니다 아니 그렇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팁이 있다면 발이 시리다고 발을 녹이는 게 아니라 머리를 녹여야 하는데요 아 뭐야 이거 또 생물학 생머라 박사님. 아니 머리에 그털 모자를 쓰는 게 양말을 아니, 신는 것보다 나뜻해 져요. 무드가 아니라니까요. <웃음> 어 자기 발이 차네. 발이 찰 때는 발을 감싸주는 게 아니라 머리를 따뜻하게 해줘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무드 깨진다니까요. 근데 사실 발 차가울 때는 핫팩이고 뭐고 따뜻한 물에 넣으면 바로 녹아요. 아니면 이불로 이렇게 음 하고 녹여줄 수도 있겠네요. <웃음> 늦게 들어와도 가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온다. 이건 부부인가요 지금 몇 시에 들어와?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뭐엽떡이나 이런 거 사왔어. 저는 가끔 사갈 때가 있어요. 1 1 시에 퇴근하면 떡볶이 사서 가거나. 보통 내가 먹고 싶어서 사갈 때가 많은 거 같아. 그니까. 러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이거 여자친구 좋아하겠다. 사가지고. 어 근데 이건 매너보다 생존 방법 아니에요? <웃음> 두대 맞을 거한 대만 맞고 아 이제 아 자기랑 옆떡에다가 소주 한잔 하고 싶어서 아, 샀지 아, 아, 아, 이러면은 다 녹지 조금 화는 나는데 아이씨 봐준다 아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다. 그녀가 목 감기가 걸렸을 때는 배를 반해서 그 안에 꿀을 담고 끓인 뒤 그녀의 집 앞에서 먹여준다. 굳이. <웃음> 그녀의 집 앞에서 먹여준다? 이거 무슨 행동입니까 이게?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먹여줘요 굳이? 이런 거죠? 아니 너가 건강을 어. 울면 똑똑똑똑 정훈아! 내가 너를 위해 배를 갈아서 왔어 지금 어. 빨리 먹어봐 어. 아 이거 약간 부담스러워요 배달을 해주거나 아니 집 앞에서 먹어줄 바에 집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갈 바에 그 사람이 아프니까 아예 멀리서 보내주는 아, 게 나아요 이런 게왜 있는 거 같냐면 바라는 게 뭐냐면 결과물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 과정이죠 맞아요 나를 위해서 배를 파고 꼴을 담아놨다는그 얼마 기특해 근데 굳이... 그냥 시켜먹으세요 네, 그녀가 밤을 새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마중을 나간다 밤 새고 들어오면은 여자친구가 조용히 들어와야죠 아니 왜맞잖 나는 생활이 없어? 아, 난, 난 다음날 출근해 근데... 난 야근하고 할까요? 들어왔는데 지금 남자친구랑 너무 저퍼들어 자고 있거나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배고프고 남자친구가 마중 나가고 집 들어왔는데 남자친구가 밥을 이만큼 해놨어 이렇게 비교하니까 좀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절대 안 바랄 것 같아요 미안하고 그냥 간단하게 혼자 먹고 자는 걸로 전화는 반드시 그녀보다 늦게 끊는다. 어, 맞아 작년 지금 헤어진 지 1년 된그 여자친구가 항상 전화를 안녕하자마자 끊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말도 했었어요. 너 전화를 엄청 빨리 끊는 거 알아? 요 어, 자기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3초 기다렸다가 그러면 대부분 꺼요, 먼저 끊어요 근데 막 6초 동안 안 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 먼저 끊어 그러면 아! 먼저 끊어! 이러면 끊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게 눈치 싸움 되게 심해요 여보세요? 어? 아! 먼저 끊어! 그래요 그러면 아니야! 먼저 끊어! 아! 아니야! 먼저 끊어! 어? 아니 먼저 끊어도 된다니까? 아 어, 오빠가 맨날 먼저 끊었잖아 괜찮아? 잘게! 잘자! 어! 잘게! 잘자! 사랑해! 어! 나도! 뿅! 뿅! 너 먼저 끊어. 아야 어, 끊을게. 아, 좀 설레던데, 이거.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못 끊자. 하나, 둘, 셋. 여보세요? <웃음> <웃음> <말해야 된다>. <웃음> <웃음> 맛있는 음식,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결코 손대지 않는다. 이거 뭔가요? 아니 혹시 이거 노예인가요? 거의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요? <웃음> 이거는 일단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맛있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 같이 먹어야지. 너무 손대지 마, 너 아무것도 먹지 마, 너 내가 이거 다 먹을 거야. 이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아,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그죠, 그거죠. 네, 이번엔 매너 아닙니다. X! 네, X. 그래도 마지막 한 입은 남겨. 전 그걸 먹어요. <웃음> 아니 왜냐면 전 그게 꼴 보기가 싫어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꼭 같이 시킨 거 하나 남는다? 내가 먹어요 그냥 아니 나그 보기가 싫던데? 눈치 보는 게 그녀가 보는 드라마를 같이 본다. 그래서 대학 거리를 만든다. 이거는 나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어... 좋아요. 이거 좋아요. 요즘 제가 그의 우리는 보잖아요. 아... 보셨나요? 저 봤죠. 1, 2화까지는 봤어요. 에이... 네, 이런 거. 나 옛날에 그거 진짜 좋았거든 정훈이한테 귀멸의 칼라 한창 빠져가지고 아, 귀멸의 칼라, 귀멸의 칼라 막 징계 거인 했는데 정훈이가 그때 못 몰랐어요. 근데 한달 뒤인가 다 보고 온 거야. 지금 최근에 나온 편활락의 거리. 유곽, 유곽 편. 그거 다 그래. 봤어요. 최근에 TV 나온 거. <웃음>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이거는 취미를 같이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드라마를 보는 것도 재밌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그 밟을 때는 오른쪽 손으로 그녀의 앞을 막는다. 에이, 이거 해줘요. 아니요, 가슴은 안 만져요. <웃음> 저는 이거 주주가 많이 하거든요? 어? 저 진짜 설렜어요. 어, 주주가 나한테는 남자니까 어. 약간, 약간 이렇게 어. 하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거든? 살짝 이렇게 약간 좀 멋있더라. 어. 저는 이것도 있어요. 우회전할 때 이렇게 쏠리잖아요. 저는 요, 이렇게 밀어줘요. 우회전 좀 심하게 좀할 때는. 장난도 섞여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은 다들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처음이라면서. 저는 말을 해요. 뭐라고? 급정지! <웃음> <웃음> 방지터 맞잖아. 진짜 그하는게것 뿐만 아니라 급정지를 하면 은 조심하라고 해야 겠다 그게 아니라 자기 혼자. <웃음> <웃음> 그녀가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컨디션을 챙겨준다. 아, 비용 이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완전 매너. 그가 이제 다음날 스케줄에 지장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배려로써 나타내주는 행동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들었네요. 그치 그치 그치. 응. 앞에서 흡연자가 담배연기를 뿜으면 그녀의 코와 입을 막아준다. 이거는 너무. 그럼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음, 어! 나숨 쉬고 싶어! 나 어, 그냥 간접 피에할래 이건 너무 오바고 그냥! 아, 유진아 지금부터 숨 참자. 하나 둘 셋. 그렇다 지나갔다 그러면. 아 단면 피는 사람 진짜 저건 너무 아쉬워 아니면은 이렇게 저기 흡연자가 있으면아 이쪽으로 가자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지 그런 것도 있지 끝났네요 네 어때요? 보면 그녀에게 사랑받는 노예가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이제 교환이 서로 되면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좀 과한 것도 있다 이게 2013년도라서 지금이랑 좀 많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렇지 않나 이제 막 여자가 이 50가지를 원한다 하시면 이제 본인도 여자한테 원하는 그매너녀가 되는 50가지 방법을 적어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그런 그음면헤어짐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하러 사겠습니까자 오늘은 유진제콥이 매너남되는 50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당신의 부모님께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시는 어머니한테 그리고 출근하시는 아버지한테 예의있게 인사를 해보셨나요? <웃음> 자 오늘은 유진제콥 여기까지였습니다 <웃음> 매너남되는 50가지 방법 알아보기 대성공 예! 매너 매이킷맨올 워만 예! Yeah. Yeah. Yeah. <웃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나 늦잠을 잔 거야. 원래 아침 먹고 uh, 올라왔는데 uh, uh. 김치찌개가 끓여져 있더라고. Oh. 그래서 바로 집 가서 먹어야 돼. 맛있겠다. 아나 되게 김치찌개는 못 참아 진짜. <웃음> 못 참지. 김치찌개 못 참지. 아 가장 <그냥> 간접히게 탈래. <웃음> 어 그걸로 빨리 탈출하는 게다 미생해. 에바. 요게. 끼워서. 나? AHHHHH <laughs> <laughs>